영꽃을 습득하거나 구입하는 꿈. 신앙에 관련된 즐거움이 생기거나 예쁜 여자아이를 인퇴하게 된다. 영꽃을 심는 꿈. 남의 질투를 받으므로 주의에 야만한다 영꽃이 꽃방울을 터뜨리면서 곱게 피어나는 꿈. 정신적으로 편안해지며 하는 일도 잘 불려 큰 결실을 보게 된. 영꽃이 하늘 위로 두둥실 떠 있는 꿈. 지극한 불심으로 중생들을 제도하여 불국정토를 이룩한다. 명예, 경사, 승진, 당선, 합격. 입학, 학위, 자격취득, 취직, 승리, 성공 등의 행운이 열린다. 연못 중앙에 연꽃이 피어있는 꿈. 태몽일 경우 기하게 될 자식을 낳게 된다. 진달래꽃이 변해 장미꽃이 되고 장미꽃이 또 변해 하얀 연꽃이 되는 꿈. 아름다운 위에서 지혜를 얻고 지혜 속에서 덕을 닦아 참된 사람이 되어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 모진 고생 끝에 일어나 성공한다. 천정에 연꽃 무늬가 아로 새겨 있는 꿈. 학업을 닦거나 행운이 찾아온다. 하얀 연꽃이 달빛같이 환하게 보이는 꿈 자신 스스로가 깨달음을 얻고 경지에 이르게 된다. 창조, 창작, 명예, 병사, 발명, 감상, 행운 등이 있다. 극락에서 연꽃을 가져오는 꿈 임산부는 고승대덕한 불자나 성현을 낳아 성공시킨다. 희귀한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된다. 자비, 봉사, 수행 등의 기론이다무리에뜬 연꽃이 톡 터져 곱고 산뜻하게 피어있는 꿈 문예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부처님이나 보살 전에 연꽃을 울리며 합장하는 꿈. 집안에 불타의 자비광명이 있고 마음먹은 대로 소원 성취하게 된다. 새하얀 연꽃이 달빛처럼 탐스럽고 환하게 보이는 꿈. 오해를 풀어 진실을 밝혀내거나 진리를 깨닫게 됨. 연꽃 속에 부처가 나타나는 꿈. 사찰, 양자를 찾아 법회에 참석하고 불공과 불사를 하게 된다. 훌륭한 실력자를 만나 지도와 도움을 받고 대업을 성취하게 된다. 연꽃을 꺾어서 손에 들고 있는 꿈. 신의 도움으로 부귀를 누리게 될 꿈입니다. 집안이 함께 활약하면 가업이 번성하고 가족 모두 건강하며 하는 일마다 성사되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도움을 받아 출세하게 됩니다. 연꽃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